아직까지도 4천만원, 즉 거의 2배에 가까운 이윤을 챙길 수 있다는 라 거예요. 5천만원 내고 1억 받아가는 거야. 그렇죠. 그런 느낌 이잖아요 어, 근데 맞아. 가장 비싼 보수라면 8천만원 내고 1억을 가져 가는 거죠. 2천만원 이래 어, 어, 일단 보험사에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궁금하지도 않은데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확대고지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만 정확히 지키면 된다는 것을 고객님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보험은 일반채로 하고, 그 다음에 혈관질환과 혈관질환. 보장은 유병자 보 아, 이렇게 해서 조합 구성을 했을 경우에는 월납 보험료가 네. 4만 원 정도 찼네요. 4만 원이면 20년이면 1 천만 원이다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찬환 대표입니다. 오늘은 성인건강보험 전문가 조미팀장님 모시고 50대, 50대들을 위한 건강보험 그리고 전 연령대에 대한 보험 가이드들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조미 팀장님입니다. 일반적으로 50대분들 이제 문의 많이 받으시잖아요. 가장 많은 편이죠.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됐어. 질문들 뭐 이런 건 네. 뭐가 있을까요? 50대 분들이 가장 고민이 되시는 거는 은퇴 시점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 점검을 한번 받아보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 어, 자녀들도 이제 독립 시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보험료 지출을 줄이거나 60대가 되면 보험을 재설계하기가 어렵다. 쉽지 않습니다. 네. 네. 또 그러한 질문들이 많고요. 요새 화두되는 내용은 실손 전기그문의가 네.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제일 메인입니다. 네. 고객님들 관심이 제일 많고 걱정도 제일 많이 하시고 음. 음. 그럼 가장 많은 질문 중에서 가장 핫한 실손에 대한 가이드를 먼저 잡아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어. 그러니까 아직도 한 870만 정도가 남아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음. 아마 택한 인상, 문자들을 받고 계시거나, 이미 인상을 겪으셨거나. 겪으셨거나. 그래서 실제로는, 실손보험 안에서는 뭐 대략 한 5만원, 6만원대로 올라가신 분들이 많은데, 네. 그때는 이제 통합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쵸. 실손에다가 다른 건강보험들 들어있는데, 여기에 또 갱신형 포함되어 계신 분들은, 같이 어, 이 오르죠. 같이 오르니까 16만원, 18만원까지 올라갔다, 통합보험이 대부분이 실제로 겪으신 분들이 네. 제일 많고요. 분노해서 전 나옵니다. 네. 네. 왜냐면 보험사에서 이제 갱신될 때 연락이 오니까 이제 문자 받으시잖아요. 얼마로 인상될 것이다. 네. 그러면 보통 두배 정도 오르는 네. 거를 이제 경험하신 분들이 어 지금 두 배면 5년 어. 3년 뒤에는 도대체 얼마가 된다는 거지? 라는 음. 그 생각에 걱정되셔서 연락을 주시죠. 본인부담금이 적다는 것뿐이지 음. 현재비가 보장은 더 좋잖아요. 음, 근데 일단 많은 분들께서 병원을 8년에 몇 달씩 다니시는 분들을 제외하면 실손을 그렇게까지 활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세요. 음. 현재 실손을 갈아타시더라도 보장에 체감될 정도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출 부분을 해결하시는 것이 어,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 전문가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50대 분들을 베이스로 말씀 드릴게요. 음. 50대 분들께서 실손을 전환하게 되면 비싸야 3만원 정도입니다. 음. 그렇죠, 현재 실손으로. 그렇게 되면 최소 3분의 1 이상 음. 많게는 4분의 1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보험료 지출이 연간으로 한 100만원대 음. 이상 절감이 될수 있잖아요. 음. 우리가 병원 1년에 다니면서 뭐 주기적으로 다니시는 분들 제외하면 1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극히, 극히 없습니다. 음. 한 가지 예시를 드리는데요. 현재 개인 통원 부담금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2만원 그리고 이제 과거 1세대 실손은 통원은 5천원으로 볼수 차액이 15,000원 정도 발생하잖아요 본인부담금이 왜냐면 통원치료받을 때 10만원 이상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그렇죠. 거의 없어 근데 보험료는 연간 내는 보험료나 100만원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럼 내가 15,000원씩 음. 커버하려면 음. 대체하려면 최소 60일 이상 그죠? 60일 이상은 내가 병원에 간다 그렇다면 과거 실손을 유지하시는 것이 낫겠죠? 음. 1년에 60일 이상 통화하지 않는 경우는 실비를 전환하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도움이 맞아. 된다고 어, 계산을 어. 해보면 그렇죠 뭐 보험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내가 낸 돈은 얼마고 음. 받을 돈이 얼마냐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더큰 문제는 원래 보험료를 이걸 지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해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전환을 하세요. 그 다음으로 많이 이제 문의 주시는 게내 보험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건지 진단받고 싶다. 일단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아, 같아요. 맞습니다. 50대 분들의 경우는 벌써 한번 리모델링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음. 한 번쯤 받아보신 분은 아직도 그 보험에 대한 리모델링에 대한 이 보험 가치가 현재도 유효한지 이거에 대해서 점검 받기를 원하시고요 아예 없으신 분들은 본인 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시고 음. 그에 대해서 설명을 받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진단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보통 이제 월낙보험료를 많이 지출하고 계신 분들이 크실테고 네, 그런 분들은 대체로 어떤 사례들이 가장 많은지 음. 첫 번째, 이제 실비로 지출을 과하게 하시는 분들, 1세대 분들 네. 이제 실비로만 15만원, 20만원씩 내시는 분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CI보험 음. 이제 CI보험 가입되신 분이 아직도 엄청 많습니다 어. 전 CI 보험에 대해서 정확히 100% 이해하고 계신 분은 아직 저는 본적 없고요. 음. 이제 CI 보험을 그냥 건강과 이제 사망 둘다 보장된다라는 이 음. 식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사실상 그렇진 않잖아요. 음. 그렇죠. GI 보험도 사실 말이 음. GI지. 전 비슷한 맥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CI 보험에 대한 이제 점검. 음. 그리고 세 번째는 과도한 유죄보험, 음. 이유모를 종신보험. 나도 모르게 갈때의는 종신보험. 이것들이 진짜 문제가 많거든요. 뭐그네 번째는 중복되는 운전자보 어. 운전자보험을 두세 곳이 가입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어.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보험료 지출을 더 크게 만드는 원인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이 정도 내고 있는지 잘몰라 그러니까 가랑비에 못잡듯이 저는 약간 점검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부담된다라고 느끼셨으면 바로 진단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장을 목적으로 가입을 했는데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해서 보장이 준비되어 있다면 반드시 지금 50대 점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리모델링 할때 고민스러운 부분이 종신보험을 그렇게 많이 가입했어. 왜 이렇게 종신보험이 많은지 모르겠어. 요 다른 진단자금이라던가 정말 꼭 준비해야 되는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 앞순위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가 종신보험도 유지하겠다라고 하면 저별말안 드리는데 이것만 있고 앞에 단계가 너무 부실하게 되어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고민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이 종신보험에 대해서는 좀... 일단 종신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종신보험이 가장 가지는 가치, 사망보장잖아요. 사망보장이 필요한 연령이 이제 많이 지난 시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부재했을 때 자녀가 경제적으로 위협을 받을 그런 일이 점점 없어질 거예요.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상속 관련 상속에 대한 문제만 해결할 정도로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일단은 경제적이고요. 가장 합리적이다. 합리적이죠. 이상의 것들은 조정을 하시는 응. 것이 좋습니다. 지출을 확 줄이시는 동시에 건강도 부족한 부분으로 채워 넣으신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와서 종신봉 챙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속 이제. 음, 어, 여기는, 어, 이제 좀 분들도 계속 있으신 분들 왜냐면 이제는 이제 진짜 상속 관련 문제에서 음. 아 내가 죽어서 내 가정이 어떡하지? 라는 생각보다는 아 내가 상속 좀 살결하고 싶은데 음.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은 이제 사망보험은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좀 비교를 해주실 수 있다면 아, 네. 네. 55세 남성 기준으로 사망보장 1억 기준으로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각 보험사마다 1억에 가장 싼 곳은 25만 20년 낙기준입니다. 20년 낙기준으로 어. 25만 9천. 원. 26만 원으로 보도해도 괜찮죠? 네. 네, 26만 원. 비싼 편에 속하는 1억에 월 38만 원. 어 그러면 거의 12만 원이 더 비싼 거죠? 같은 1억을 보장. 같은 1억. 그니까이 종신 보험이 여러 가지 기능들은 다 배제하고 사망했을 때 나오는 돈이 1억이다. 같은 기준으로 봤대 어떤 회사는 26만 원. 26만 원. 어떤 회사는 38만 원. 그럼 12만 원이면 20년이면 거의 3천만 원이에요. 2 9 0 0만 원. 크, 그렇다고 해서 뭐더 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럼요, 1억 나옵니다. 네. 근데 50대 분들도 아직까지도 가장 싼 곳으로 한다면 26만 원씩 20년 내면. 240회니까 네. 대충 5천만원 좀 넘죠? 그쵸 네. 아직까지도 4천만원 즉 거의 두배에 가까운 이윤을 챙길 수 있다는 라 거예요 5천만원 내고 1억 받아가는 거야 그렇죠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맞아. 가장 비싼 곳으로 하면 8천만원 내고 1억을 가져가는 거죠 2천만원 이을 거야 그러니까.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단순히 준비만 한다면 남들보다 뒤처지게 되는 겁니다. 어, 종신보험 그냥 다 똑같이 가입하지 마시고 필요한 분들은 충분히 비교한데 받아보고 가성비를 좀 따져보자 실제로 는 50대 상담에서 가장 많은 거는 만성질병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저도 이제 통계 자료를 자꾸 보잖아요 근데 50명 하신 분들이 20%가 안 찼다고 해요 그만큼 소혈압고지혈 당뇨약을 복용하셨던 이력이 있거나 복용 중이신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하실 때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일단 고혈압, 고지혈,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남성분 같은 경우는 전립선약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용종 제거 이력이 있으신 분들도 많고 여성분들은 생식기졸압 쪽, 이제 통원 이력이나 입원 이력, 혹은 수술 이력 아면또 유방 쪽, 왕모토수술하신 분들도 많고 내가 어떤 보험이니까? 유병자 보험이 맞는지, 건강체 보험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굳이 유병자로 가입 안 해도 되는 거예 도 유병자로 가입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응. 말씀드리기 앞서 2018년 이제 4월에 유병자 실손 의료비가 처음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많은 분들께서 자동 갱신 된다고 음. 알고 계시더라고요. 유병자 실손 의료비 가입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3년 주기로 재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그쵸. 자동이 아니기 때문에 꼭 담당 설계사를 통해서 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1개월 내에 만약에 제가 이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그렇죠. 네, 재가입... 재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음. 맞아요. 이 부분은 안내를 해드리고 싶었고 일단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이런 단순 만성질환 약 복용 중이신 분들은 수술 이력이 있더라도 무조건 유병자로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단지 여러 가지 조건이 달릴 뿐이죠. 부담보라든지 할증이라든지 제가 기준을 조금 세워드리면 고지를 안 하고 보장을 위해서 유병자보험을 가입하는 것과 고지를 다 하고 나서 부담보를 잡고 일반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둘 중에 기준으로 보면 저는 무조건 일반 보험이에요. 부담보를 굉장히 부정적이고 안 좋은 걸로 인식을 하시는데 이게 보험료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유병자보험들은 이 갱신 시에 갱신 인상률이 어떻게 될지를 사실 통계로 예측하기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유병자보험은 기본적으로 30% 이상이 올라가 있고 굳이 내가 고지하고서 몇 가지 질병에 대해서 부담보호가 가능한데 이거를 유병자로 가입하는 거는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맞습니다 합리적인 선택 이전에 들어보지도 못한다는 게 커요 선택할 수 있다는 라 내용 자체를 못 듣는 경우가 정말 많고요 그냥 설계사가 이런 병력이면 유병자로 가셔야 됩니다 라고 그냥 벌써 심사도 보지 않고 판 단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냥 최후의 수단으로 간편보험이 진행이 돼야지 이게 선행돼 가지고 간편 보을을 무조건 가입한다? 저는 이거는 좀 지향해야 되는 방향이 아닐까 저희 구독자님들이나 소비자분들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지를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마셔 여기서 고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고지나 부담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음. 이제 상담하실 때 고지 의무에 대한 것들을 이제 속이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죠 일단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이제 모든 것을 숨기려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가입 진행을 하다 보면 질병 이력이 뜬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걱정되기 때문에 숨긴 거기도 한데 보험금 지급 시 분쟁 사유가 되겠죠, 당연하게. 도 내가 가입할 때안 걸리면 보험사에서 못 잡아내면 아 그럼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음. 것이 가장 큰 오해예요. 고지사항이라고 하죠. 3개월 이내 통원, 1년 이내 추가 검사, 재검사, 소견으로 인한 검사 이력, 5년 이내 입원 및 수술, 같은 원인으로 30일 이상 투약, 7일 이상 통원. 요 해당 내용이 있으시다면 음. 꼭좀 귀찮으시더라도 그런 중요한 부분을 다 누락을 한다면 나중에 분명히 5년, 10년 똑같은 원인으로 후회하시기 마련. 엄청 큰 후회를 하실 거야 그래서 고지 의무는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다 전 반드시 말씀드리고 숨기고 보상 청구 안 했다가 3년 지나면 다 나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당장 가입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제일 크겠죠 3년을 유지를 하시면 이 제척기간이라 그래서 보험사가 보험 상품을 강제 해지할순 없어요 알게 되더라도 강제 해지할순 없는데 보상은 안 나간다는 거 계약을 할때이 사람이 나를 속였다라는 기만행위를 했다라는 것들이 귀책사유가다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 안 해도 되는 분쟁이 터졌을 때 소송을 가든 뭐 금감원 제지를 받든 몰라더라도 안 줘도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명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렇다던데 라는 정보 가지고 고지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꼭 고지를 하셔야 된다. 이제 두 번째 사유. 두 <웃음> 번째. 너무 많은 것을 오픈하시라고. 5년 이내 모든 경력. 심한신 분들은 10년까지도 오픈하세요. 다 해달라고. 보험사에 다 알려달라고. 혹시나 내가 보장 못 받을까 봐. 네. 혹시나 보장 못 받을까 봐. 지 사항에 대한 부분을 내가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먼저 선고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예를 들어서 내가 5년 동안 복통으로 3회 정도 통원했다. 음. 그렇다는 것은 고지상에 해당될까요? 아니요. 아니, 아니. 안 되죠. 네. 그렇죠? 3개월 이내 통원이면 해당되지만 5년 이내는 해당되지 않죠. 음. 근데 본인이 이 복통으로 인해서 나중에 뭐 대장 쪽이나 위쪽을 보상받지 못할까 두려워서 어, 일단 보험사에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확대고지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만 정확히 지키면 된다는 것을 본인께서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나라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법령적으로. 고지의무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 동일합니다. 표준 고지의무 사항은 다 동일해요. 간편보험은 좀 다를 수 있고 또 어떤 특정 것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다 동일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쌍방의 최소의 그 신의 원칙에 의해서 이 정도에 대해서는 무조건 얘기해라. 이걸 얘기했다면 그 이후에 대한 것들을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보험금 청구는 안해서 보험 기록에는 없어. 아 절대 안 되겠네. 네. 일단 청구를 하지 않으셨더라도 고지사항에 해당되는 통원 이력이나 치료 이력이 있으시다면 음. 꼭 고지를 하셔야 돼요. 음. 왜냐하면 보험사에서 그거 조회 쉽게 가능합니다. 고지 의무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가입하시는 게 소비자님들한테도 정말 어, 도움이 되시는 거고 제대로 이제 일하시는 설계사분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덜 차다 라고 좀말씀 드리고 싶어 만성질병 얘기가 나오고 간편보험 잠깐 얘기가 나왔으니까 50대 분들한테 간편보험 얘기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판매되는 상품이 사실 간편보험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지 마세요 간편보험이 다 똑같은 줄 아세요 소비자분들이 근데 간편보험도 굉장히 종류가 많죠 간편보험이라고 해서 전부 다 똑같은 간편보험으로 나왔죠 음. 간편심사보험이라고 해서 이제 고지의무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간편보험 325라고 해서 3개월 이내에 재검사, 추가검사 소견이 있는지, 2년 이내에 입원 및 수술이 있는지, 5년 이내에 암으로 인해서 입원 및 수술 이력이 있는지, 이것만 물어보는 것을 간편범이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네. 사실 이것 말고도 정말 다양한 간편범이 있어요. 네. 어, 최근에 출시된 333을 네. 시작해서 이제 과거에 31, 32, 단순 5도 있고요. 335. 335. 네. 335가 유병자 범위도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했거든요. 심사 조건에 따라서 심사가 유한만큼 비싸고 맞아요. 네, 심사가 조금 까다로워질수록 싸진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간편 안보험 같은 경우두배가량 차이나잖아요. 어. 그래서 두배까지 차이나는 유병자보험이 있으니까 음. 내 병력에 음. 가장 맞는 유병자보험을 선택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음. 이거를 고객님께서 할수 없죠. 공부해서 해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음. 이거를 정확히 안내해주는 설계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병자보험이 일반 보험보다 뭔가 이게 심플하게 가입하는 건 맞아요 어. 심플하게 가입하는 건 맞는데 유병자보험이 워낙 다양하고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막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보험료 차이도 엄청 그러니까 같은 조건으로 같은 보장을 하는데도 보험료 차이가 진짜 천차만. 간편하지만 간편하게 가입하면 절대 안 되는 <웃음> 저희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고객님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간편 보험은 정말 깐깐하게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더 많이 심사 받아 보시고 조건들 따져 보시고 비교 안내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가 아직 이 유병자 파트에 대한 영상을 아직 안 찍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전문가님들 섭외하고 사전 미팅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정확한 정보들을 전달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회사마다 비교해야 되는 것들 단순히 그냥 보험료 비교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인수 조건이라던가 병력에 따른 고지에 따라서 또 받아주는 것도 다르고 가격도 너무 천차만별해요. 가격은 이제 일체적인 문제고 음. 보험사마다 이제 경증 질환 인수라고 해서 음. 고지사항은 해당되지만 어, 받아주는 보험사들이 다 달라요. 경증 어. 질환에 대한 대상 질병도 다 다르고 그렇죠. 이런 부분은 일일이 깨고 있기가 쉽지 않죠. 그 약간 봐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음. 이게 분리해선 것들이 보장하지 않은 손에 뭐 이런 것을 보면 진짜 너무 복잡해서 조만간 잘 정리해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을 텐데 그때도 도움 한번 주시고 제가 할수 있는 거. 네네. 네. 자, 만성질병 계신 분들이나 고지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지 마셔라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여기서 특정 질병들. 아까 전에 남성은 남성분들 의 경우는 종합해 보면 위, 대장, 음. 간, 신장. 흡연하신 분들은 폐까지 다섯 가지에 대한 질환 가장 많고요. 여성분들은 유방, 그다음에 생식기 그리고 갑상선. 음. 갑상선 질환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또 여성분들이 폐암이 굉장히 많아요. 요리하면 연기를 완전 직접적으로 다 맞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여성들 분 폐암도 되게 배경이 높고요 아 맞아? 그렇구나 네, 그게 점점 나타나는 세대인 거죠 이게 누적 쌓이다 보니까 신체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상이 오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또 요즘에 좀 머리 아픈 거 두통 때문에 두통이 심사 올리고 하면 고객님들은 진짜 별거 아니다 머리 아파가지고 그냥 처방 받은 거다 그 아무렇지 않게 그냥 신비 청구 하신 거죠 이건 모를 수밖에 없는데 내가 느끼는 단순 두통 단순 흉통 그다음에 경추 그다음에 척추 이런 부분은 보험사에서 가장 예민하게 보는 부위입니다 두통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다 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음. 가장 예민한 부분은 맞아요. 내가 크게 아프지 않았다고 느꼈을 뿐이지 음. 원인 모를 두통 검사에서 예민하게 보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고지상에 해당되신다면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검사 결과지를 꼭. 요청 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사소견서. 그런 것들 좀 귀찮아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서류들 잘 구비하셔가지고 나중에 보상의 문제로 가입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분들이 또 하나의 가장 큰 자기 보험보다 더 걱정 많이 하는 자녀분들 보험 문의가 진짜 많잖아요. 자녀분들 가입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서두에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기존에 지금 어머님께서 아무리 납입을 쭉 해줄 거야. 10년 해줄 거야. 근데 보통 보험은 20년 납입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는 언젠가는 넘겨줘야 돼요 넘겨주면 거의 90% 이상이 다 해지합니다 결혼하고서 가져가는 순간 다 해지해요 이유를 정확하게 여쭤보면 뭐냐면요 내가 충분히 설명 듣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엄마가 아는 사람한테 가입해 준거예요 그러니까 20, 30대 분들 컨설팅 해드리면 엄마가 이거 들어놓은 건데 제가 이제부터 납부해야 돼가지고 계약자 변경을 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이게 제대로 된 건가요? 이렇게 문의하시거든요 아, 좋으면 남겨놓죠 물론, 어, 좋으면 남겨놓는데 좋은 상품이 없어요 <웃음> 그래서 제대로 된 컨설팅을 자녀분이랑 같이 받으시고 항상 50대 계신 분들은 본인의 경제주체고 내가 모든 걸다 결정해도 돼 우리 집에서 내가 뭐내 말이 법이야 이런 분들은 모르겠지만 <웃음> 가정의 건전한 어떤 재정을 만들기 위한 이 과정이기 때문에 같이 상담 받으시고 충분히 설명 들으시고 이런 진행 과정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제 50대 분들께서 이제 컨설팅 다 받으시고 진행하기 직전에 생기는 가장 문제. 배우자분과 상의가 없었던 거고객님께서도 만족을 하시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설계를 해드렸는데 결정권자가 제 신랑분이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이거 신랑이랑 상의해서 말씀드릴게요. 절반 정도는 깨집니다. 보험에 대해서 제 정비를 원하시거나 컨설팅을 받으시고자 하신다면 상의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문의주신 게 맞아요. 과거에 제가 처음 보험 시작할 때도 그랬는데 어머님이 상담 받았어요. 아버님 걸 들어줘요. 피보험자는 아버님이에요. 근데 아버님은 사인 안 해요. 이거 진짜 잘못된 문화 중에 하나예요. 문제 될수 있거든요. 자폐 서명하는 거는 반드시 지키셔야 된다는 거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제일 문제가 되냐면 저랑 상담을 받으실 땐다 이해가 되긴 하잖아요. 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게 온전히 전달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쵸그쵸 그쵸. 결과물만 보는 거예요. 음. 이게 이렇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게 왜거든요. 음.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음. 이유 없이 그냥 이건 정리해야 되고 이건 조정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되고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냥 해지하고 가입하는 거네. 라고밖에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음,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 한들라도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고민스러운 부분들, 걱정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들을 좀 세워드리려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일 중요한 거 50대 성인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이달의 추천 상품 어디에서 했을까요? 일단 이번에는 저번 뭐, 달과는 많이 판도가 바뀌었죠. 음. 판도가 바뀌었고 일단 남성과 여성분의 추천 보험 상품이 다릅니다 50대부터는 보험사별 편차가 점점 커집니다 그렇죠 네, 한살한살 한살 차이가 엄청 커지고 한살한살 차이가 고또 너무 웃긴 거는 한 살밖에 안 올랐는데 보험료가 바로 전전전 3년 차이 난 만큼 한 번에 올라오는 나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면밀하게 비교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 건강하신 분 기준으로, 그럼 네. 실비는 있으신 분들 어, 실비 있으신 분들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을 추가 가입하거나 리모델링하실 때의 평균 그쵸.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죠. 음. 평균 기준은 일단 조합 설계고요. 네. 한 곳으로 하셔도 되는데 한 곳으로 하시게 되면은 L사 혹은 H사로 하시는 게 좋고요. H사가 이제 손보에서 두 군데니까 LH4. 주황색 H사와 보라색 보라색 H사 이렇게 구분을 음,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음, 네. 단일 상품으로 약간의 보안만을 염두에 두고 있으시다면 L사와 보라색 H사로 금액이 덜렴하거든요 진단비가 진단비가 네. 종합보장에 있어서는 메리트가 떨어지지만 진단비가 음. 다 싸거든요 남성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암진단비거든요 암진단비가 저렴한 곳이랑 제일 비싼 곳이랑 거의 4, 5천원 정도가 차가요 천만 원당 음. 근데 보통 2, 3천 정도는 보완을 하시니까, 음. 그러면 만 오천 원까지도 차이가 날수 있다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단순 보완의 개념으로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사랑, 이제, 보라색 H사. 음. 그 되고, 이제, 만약에 조합 플랜으로 든든히 가져가시는 분들이라면, 음. 55세 남성 기준으로, 이제 H사, 네, 주황색 H사. 주황색 H사. <웃음> <웃음> 이제, 어렵네요. 어. <웃음> 네, 주황색 H사로, 이제, 52,360원. 음. 그 다음에 보라색 지사로8 음. 8 942원 그러면 13만원 정도 되겠네요. 14만원 정도. 정도. 네. 그러니까 아예 보장이 나는 실비밖에 없다, 없다. 어, 라고 하시는 분들, 분들. 그렇죠. 어, 내가 이제 남은 기간에 대한 3대 보장이라던가 수술비 보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조합으로 그렇죠. HH 조합이네요. 네. HH 조합. 네. 하하 조합. 일단 그렇게 하시고 또 제대로 보험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알아보셨어요 간병인 지원. 아, 어 맞아요 음. 저는 이거 필수 보험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네. 나중에 실비처럼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왜냐면 간병인 지원 보험은 제가 간병인 전문가님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2의 실손이다 예전에는 대가족이어서 누가 아프면 서로 좀 도와가지고 이렇게 음. 하루하루, 응. 하루하루 해가지고 이렇게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 핵가족화 되고 자녀 한 분이시고 많아봤자 두분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생활하면서 사실 간병 케어 받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필수 보험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이 조합에서도 더 추가를 할수 있다는 거죠. 지금 한 여섯 다섯 개사 여섯 개사로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음. 일단 아직까지도 그냥 이제 M사가 음. 유리한 거는 M사가 네. 가장 네 그렇죠 음. 간명인 지어은 일단은 비용 자체가 50대까지는 크게 나가지 않아요 음. 만 원대에서 여성분들은 2만 원대 정도까지도 음. 가입을 하실 수 있는데 다른 보험사로 하시게 되면 이제 최저 보험료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특약을 추가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요 그래서 하거든요. 2, 3만 원 넘어가야 되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이유가 있고 M사가 보장 부분에 있어서도 더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서비스도 있어요. 확실히 좋다라고 아, 그렇 네. 제휴되는 회사가 4군데라고 들어가거든요 음. 선택의 폭이 넓다라는 음. 거죠 그리고 요청했을 때파리 빨리 아, 나오겠죠 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음. <웃음> 필요한데 뭐안 나오면 그게 써먹지도 뭐 음. 못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남성분들의 경우는 m 4 간병인 지원은 14,320원 여성분 기준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주황색 h 4 네. 53,940원 음. 그리고 L사, L사. 아, 47,848원 음. 이렇게 되어고 간병인 지원은 m 4로 음. 24,100원 음. 그런데 가격 차이가 보통 이제 50대 넘어가면 여성분들이 좀더 비싸지 않나요? 여전히 진단비 부분은 남자분들 이길 수가 없죠. 암진단금은 굉장히 음. 차이가 심하고요. 음. 뇌, 심장 진단비도 마찬가지로 남성분이 훨씬 비쌉니다. 어. 그러면, 완성 질병이 계시거나, 유병자 분들 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건강체 상품 진행이 어려우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좀 추천해 줄수 있는 회사는 또 어디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음, 기본적으로. 음. 유병자 보험은 나한테 맞는 상품을 찾기가 정말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딱 특정 케이스를 잡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단순 약만 복용 중이신 분 기준으로, 음. 네, 암 진단금 같은 경우는 일반처럼 음. 진행을 하시는 것이 낫고, 음. 그리고 혈관 질환. 그리고 수술비 보장은 주황색 H사의 상품명은 안 되죠? 네, 상품명 안 돼요. 네, <웃음> 주황색 H사의 감면 상품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현재 조건으로는 가장 지금 맞은... 가장 유명한 상품이에요? 네 가장 유명하고요 네 그냥 알아보시면 그냥 어... 쉽게 알아보실 수 있고 음. 요거는 일단 보편적인 약만 네. 드시는 경우에만 말씀을 드렸고요 나한테 맞는 내가 가입이 가능한 유명자 보험이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확실하게 담당 음. 석 회사를 통해서 설명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 간편 상품으로 암진단금을 가입하시는 경우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음. 요거 음. 꼭 반드시 기억하셔라 네. 암 진단금은 네. 건강체로 인수가 쉽다 어 맞아요 네. 설계사분들이 무지해서 그래요 오케이. 설계사분들 중에 무지하신 분들이 어, 비싸니까 어, 너는 병력이 있었기 때문에 보상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입하는게 맞아 이래야 보상 잘 확실히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유병자 추천해 줄수 있는데 내가 암만 보완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건강체 되는 데가 진짜 많거든요 그걸 반드시 좀 기억하셔라 그리고 만성질환약만 복용 중이실 경우에 유병자보험으로 종합해서 가져가시는 금액과 따로 이제 건강체와 이제 혈관질환 수술 보장은 유병자보험을 가져가는 플랜 음.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이게 조합 플랜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조합이죠 아. <웃음> 왜냐하면 조합을 너무 겁내지 마세요 음. 이게 의무 연계만 없다면 적다면 음. 조합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금액 차이는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가? 55세 남성 기준으로 이제 3대 진단 플러스 수술비 를 유병자보험으로 할 경우 한 18만 7천 원 정도 나오는데 유병자로만 다 구성했을 때 3대 진단에 그렇죠. 3대 진단에 수술비까지 근데 만약에 암만 따로 3천만 원을 빼서 건강체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14만 7천 8백 10원 어, 그러니까 거의 암보험은 3, 일반체로 하고 그 다음에 혈관환랑과 혈관질환. 수술보장은 유병자보험으로 아 이렇게 해서 조합 구성을 했을 경우에는 월납보험료가 4만 원 정도 차네요 4만 원이면 20년이면 천만 원입니다 똑같은 보장을 받는데 네. 똑같은 보장을 받는데 천만 원정도를 아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비법은요 어, 그렇죠 이거를 모르시면 다 손해보는 겁니다 진짜 네 이게 아시는 분들도 없거니와 고객님들이 중심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시니까 이런 조합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이 50대가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만원 이만원 아끼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해를 하시는 부 분이 있어요 응. 저희가 건당으로 더 받는 약간 이런 오해가 있으시더라고요한 회사 하는게 제일 좋아요 <웃음> 설계사분들한테 무조건 한 한에 회사 하는게 제일 <웃음> 좋습니다 <웃음> 근데 그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객님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아껴드리고 싶어서 음. 어, 그런 설계니까 어, 그부분을꼭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저희는 전사 비교를 <웃음> 다 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전사 비교를 했는데 이번 달에 N사 N사 얘기를 안하고 음. 넘어가면 또 이게 어, 소속, 소속할 것 같아요 <웃음> 네, 근데 맞아요. 엔사를 추천 상품에는 포함까지 시켰어요 네. 네. 네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화두에 오르는 이유는 네. 어린이 보험이 말도 안 되게 저렴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어른이 보험일 때만 보고 어른이, 어린이 30세 어른이. 이하 가입이 가능한 음.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엔사가 지금 현재 거의 독보적이라고 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보험은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40대, 50대 분들은 이 보험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보험료 납입 면제입니다 음. 납입 면제 기능 맞아 네, 이 엔사야는 음. 납입 면제 기능을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45세가 넘게 되면 탑재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아, 진짜? 네, 45세까지는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탑재를 할수 있지만 음. 그 시기가 지나면 납입 면제 기능을 음.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음. 분명히 가격은 저렴해진 건 맞지만 특히나 50대나 45세를 넘어가신 분들한테는 엔사를 추천해드리기는 조금 추천을 해드릴 수 있지만 납입 음. 면제가 없는 부분을 확실하게 인지하셔야 를 음. 됩니다 저렴한 이유가 그만큼에 대한 보험료가 빠졌기 때문에 뭐, 저희는 항상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음.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고객이 충분히 내가 설명 듣고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내가 감당하겠다 음. 라고 하신 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지만 아닌 분들한테는 다른 대안으로 내를 해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갑자기 이거 영상 촬영하다가 긴급 변경상이 올라와서 저번 달 저저번 달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기본 베이스 수술담보 보장 이 종합보험 준비하시거나 수술보종 할때이 D사를 엄청나게 추천을 드렸어요 외외 네. 지급 관련된 부분들 약간상에서 고객들한테 정말 유리하다 라는 부분을 강조하셔서 수술담보 준비하시는 분들은 d 사가 베이스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공지가 올라왔어 네. <웃음> 지금 올라와요? 미리 알고 계셨죠? 아 미리 예, 올라 어, 받았습니다 네. 어떤 기준으로 바뀌는 거죠? 기존에는 음. 이제 d 사의 종수술비가 음. 20, 50, 200, 뭐 500, 500 이렇게 구성이 가능했었잖아요. 음. 근데 이제 만약에 2종수술에 대한 보장을 음. 30초과로 음. 구성을 원할 경우에 5종을 천만원으로 고성을 하셔야 돼요. 오종을기워에는 아, 저희가 500정도만 넣는데. 그렇죠. 보통 500을 넣죠 왜냐하면 가는, 보통 받을 확률이 음. 다소 떨어지는. 그렇죠. 1, 음. 1, 2, 3종까지를 보통 저희가 그쵸. 주된 담보로 보니까. 그렇게 음. 아, 될 경우는 어린이의 경우는 보통 한 5, 6천원에서 성인은 한9천원까지 아,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사실 확률이 떨어지는 담보를 연계로 무조건 넣게끔 해서 보험료를 한 5천원에서 많게는 만원까지 더받겠 더 기존에 저희가 디사를 추천드렸던 이유는 어쨌든 보장도 좋지만 가성비가 타사 대비해서 좋았기 때문에 동등한 가격이라면 지금이 더 많은 게 좋잖아요. 약관상에 이게 좋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많이 드렸는데. 디사는 어, 한번더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문가님들이 이제 추천하실 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디사 말고 다른 회사를 추천하시게 된다면 어, 말씀을 드릴 텐데 4월 8일부터 바로 바뀌는 거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성비가 달라질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긴급공지로 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도 네. 질병수술비 매해지급이 성인보험에서는 50만원까지 됐었는데 이것도 30만원을 축소한다고 합니다. 조만간. 야, 조만간. 지사가 정말 많이 팔고, 또 이거를 음. 오랫동안 지속했죠. 그럼요. 거의 아마. 1년 가까이 지속했기 때문에. 음, 이게 종수술비, 이게 생명세약관을 가져와가지고 굉장히 경쟁력 있게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 뭐 타사 대비해서 보장이 안 좋아졌다 이건 아니에요. 타사가 못따라오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비슷한 네, 수준으로 해것 같아요. 네. 네. 비교해봐야 할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비교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30대, 40대 성인보험 하실 때 계속해서 말씀했던 필수담보들 중에 음. 후유장애 얘기를 항상 강조하셨어요. 그렇죠. 네. 근데 50대 분들한테는 이 필수담보에서 제외했습니다. 제외하신 이유가 음. 좀 있을까요? 일단 상해 후유장애는 그대로 들어갔고요. 질병 후유장애를 제외했습니다. 왜냐면 50대 분들의 경우는 질병 후유장애를 가입할 수 있는 한도도 일단 적고요. 천만원당 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보통 천만원당 한 6천원 정도? 2천만원이면2천만원이 가입이 가능한 회사가 있는데 그럴 경우 2천만원에 만원 돈이 넘는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는 보험료와 받는 보험료에 대한 가치가 많이 떨어져요 내가 정말 후유장에 대한 니즈가 있다 이런 분들만 제외한다면 음. 어,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상해 후유장의 마지막 기회요 60대에는 가입은 되지만 한도가 굉장히 적고요 맞아요 네, 거의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해 후유장애를 잘 모르셔서, 후유장애를 잘, 이 구별을 잘 못하셔가지고, 설계사분들 중에 상해 후유장애 3%짜리 막 100만원 집어넣고 막 이런 분들 계세요. <웃음> 요즘 최근에 이렇게 하면서, 보험료 싸게 해주겠다고, 그 몇천원 아끼겠다고. 근데, 어, 생각보다 보상이력이 많습니다. 그럼요. 네, 60대 이후에 뭐 낙상사고라던가, 빙, 빙판 넘어지시거나, 고가, 고관절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디스크 이런 부분도 그냥 일어나는 경우 거의 없으시고, 뭐 등산하시다 가 넘어지셔가지고 다치시거나 뭐 이런 것도 되게 많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유가 상해도 에 있고, 질병도 있는데, 상해가 굉장히 노년으로 갈수록 맞아. 많아지기도 하거든요. 그 기여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해문의장에꼭 준비하시고 질병 문의장에는 좀 추천드리기가 어렵다 50대 분들은 약간 늦었다 어, 어, 가성비적인 <웃음> 부분에서 네. 그래서 다른 연령에 대해서는 질병 문의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이 50대에서는 사실, 가성비적으로 따져보니, 다른 담보를 더잘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그거를 다른 목적 자금으로 좀 활용하시는 게더 낫다. 그리고, 50대 분들은 이제 3%보다는 중대한 후유장애를 고려해서, 음. 50% 이상 후유장애를 가성비로 좀 챙겨가시는 게또 좋다. 또 20% 있는 데도 있잖아. 그렇죠 20%도 있고요. 음. 50%도 있고, 네, 그 부분은 금액이 3%보다 적기 때문에, 보험료도 아끼고, 후유장애도 챙겨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 오늘 준비해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50대 분들. 보험에 진짜 고민 많으실텐데 저희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저희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또 답변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내 네 보험 진짜 제대로 진단받고 정말 관리 받고 싶다 언제든지 보험연구소로 상담 예약해 주시면 저희가 전문가입표 다이렉트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